마늘빵 맛이예요 한은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제가 KFC에서 새로 나온 마늘빵치킨을 보고 아 먹을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에는 분명히 마늘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마늘빵도 같이 주고 그 커다란 꽃같이 생긴 그 마늘빵 안에 있는 소스에다가 이 치킨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구나 빵도 먹고 막 치킨도 먹고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미쳤다 이거 누가 개발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켜보니까 빵은 없고 그냥 이게 이제 마늘빵 마늘빵을 따라서 만든 치킨이었던 거죠 아쉽습니다 <웃음> 나는 그 빵도 같이 주길 바랬었는데 빵은 없었다 참.. 슬프네요 그래도 비주얼은 좋아요 오 뭔가 마늘이 짠득 들었다 짜잔 먹어볼까요? 응? 음? 진짜 마늘빵이네요 마늘빵 맛이에요 쌀코기를 먹어볼까? 음, 이게 사실은 마늘치킨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 교촌에 허니처럼 약간 달달한 맛도 있어가지고 마늘치킨인데 거기다가 뭔가 꿀을 첨가한 듯한 그런 맛이에요 살짝 달달하면서도 마늘의 맛이 되게 진하게 나네요 음 근데 완전 마늘빵 맛 음, 한국사람은 마늘을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음, 옆에는 코울순루에요 케이프 씨는그무 그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치킨 먹다 느끼하면 먹으려고 코울순루를 시켰지 그리고 이거는 에그타르트인데 감자가 들어있는 에그타르트라고 해서 시켜봤어요 묘하다 뭔가 엄청 맛있을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맛이 있고 마늘빵 같으면서도 치킨 같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이고 살코기 좀봐전 이렇게 큼직큼직한 애들이 좋아해요 만약에 조각 많이 나눠 있는 것보다 큼직큼직한 덩어리 그래서 황금올리브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 어, 원래 고기는 이렇게 크게 먹어야지. 음. 음, 가슴살 좋아해요. 난다 좋아하는데, 가슴살을 좀더 좋아해요. 생장면 마늘빵 맛인데 치킨이랑도 묘하게 어울려서 매력있어. 숟가락을 안 가져왔잖아. 저는 이렇게 약간 목막히게 먹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퍽퍽살도 퍽퍽 엄청 사랑합니다. 음, 소스 튀김들 같이 올려가지고 짠 엄청 크죠? 음, 마늘이 조금 더 매워도 좋을 것 같아요 달달하긴 한데 완전 매운맛이 있진 않아서 그냥 후라이드보다 마늘 들어간 게안 느끼해서 좋아요. 코스로 한번 먹고 숟가락을 갖고 올거 그랬다. 엄청 맛있는 물 닭다리 아 이거 날개살에 붙어있는 이 부분 진짜 살코기 엄청 많잖아요 음. 살코기가 이만 아까 케이크 먹었던 포크. 생각해보니까, 콜라를 한 번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딱히 느끼한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문질 생각이 들었다. 근데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배부르잖아. <웃음> 콜라는 딱 느끼함을 잡는 정도로만. 아니 저는 생각보다 양은 작아서 1인 1닭은 못해요. 피자 한판 이렇게 다못 먹고. 나에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맛있는데요 먹다보면 약간 단맛이 좀 진해가지고 좀 많이 달아요 그래서 갑자기 단맛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애이 엄청 달아졌어 응 음, 달아 근데 한 두조각 먹을거면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에그타르트인데 매시포테이토가 들어있는 에그타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처음 시켜봤어요. 바삭한 무화 뭐? 미친 거 아니에요? 소리가... 제가 감자도 인데 덕후인데... 어, 감자 들어가니까 또잘 어울려요. 들었는데요. 어, 뭐예요? 감자 밑에 뭔가 꿀같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후추 향도 나고 그레이비 소스. 그레이비 소스는 뭐예요? 그레이비 소스 음 외국 소스구나 뭔가 맛이 진하지는 않은데 맛있네 이거는 이따가 오버워치 할때딱 먹으면 될것 같고 맛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늘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마늘빵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 근데? 마늘빵도 호불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마늘빵 맛인데 개인적으로는 맛있지만 왜 마늘빵 많이 먹었을 때좀 질리는 느낌처럼 많이 먹으면 좀 질려요 이걸 먹고 나니까 조만간에 마늘치킨을 먹어야겠다 정말 그냥 한국인의 그 생마늘 같은 느낌 이죠 강력한 막 마늘을 내 온몸을 지배시키고 싶은 막. 온 내몸에 마늘 향을 입히고 싶은 그 마늘 향 짝진하게 확 올라가가지고 막막 막 어라어라하게 막 매운 아 그게 딱 땡겨요. 조만간에 또 진짜 진정한 마늘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